안녕하십니까 이차우 부동산입니다.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강상면 시나리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택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먼저 택지는 지금 한 대여섯 필지 남아있고요. 평당 140만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. 평수는 대략 120평 내외로 분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, 땅은, 이 땅과 은이땅 집은 대산임수 지형입니다. 이게 뒤쪽으로 양자산 자락이 있고요. 앞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트여 있고 멀리 남은강이 보이고요. 또 그게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게 백운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는 백병산 보이고요. 뒤로는 양자산, 오른쪽으로는 칠흑산 이렇게 산조망이 화면으로다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뒤쪽 양산 쪽으로 좀 올라가면요, 임도가 잘돼 있습니다. 저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는 흙길이라서 맨발로 산행해도 아주 좋은 길입니다.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그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집 뒤쪽으로 제가 찍은 건데요, 지금 그. 뾰족하게 보이는 게 아마 양자산 정상일 겁니다. 그리고 요 능선을 살짝 넘어가면 산중이라는 지명, 지명이 산중입니다. 근데 거기는 그산 꼭대기인데도 계곡도 있고 약간 평지라서 올라가면 아주 운치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주택은 분양주택인데 지금 건평이 123평이, 권평이 36평이고 부지가 123평인데 4억대 중반으로 나온 저렴한 주택입니다. 그 뒤에 평지영상은 자막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